여러저 진짜 멍청한가 봐요 약속시간이 2시인데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빨리 오면 은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딱 차를 탔는데 25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면서 막 진짜 엄청 달려가지고 거의 매드맥스 찍으면서 달려가지고 왔는데 친구들한테 도착했다고 하니까 왜 벌써 왔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? 지금 뭐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야? 했더니 1시 반인 거예요. 야, 갑자기 뭐에 홀린 것처럼 1시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온 거죠. 왜 그랬을까? 진짜. 어쨌든 뭐 늦는 것보단 밝으니까 먼저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하고 있기로 했습니다. 이름, 이름 추천받고 있어요. 이름. 채널 이름. 응. 근데 지금 그냥 양유가 후보거든? 응. 괜찮은데. 귀여운 거 하지 말라고 개 때린다고 하는 거 친구들이 왜? 야 <웃음> 귀여 원래 컨셉이 그리고 또 내가 아 저러는 누가 입어 하는 거좀 많이 입잖아 어, 그런 거지 그래서 맞지? 맞아. 아맞 누가 이런거가 맞아 누가, 이름 누가? 어, 어, 맞지, 누가 맞아. 이거? 오오 아, 누가 괜찮은데? 아 괜찮다고? 어양육가야양육가야양육가 <웃음> 괜찮지 않아? 야 괜찮은데? 어양육가양육가가더 나은데? 뭐 저런 밥... 거 누가 입어? 양류가 입지? <웃음> 괜찮지 않아? 괜찮은데? 양류가 냥류... 괜찮은데? 양류진보다양류가가 훨씬 낫다. 야 내가 밥 살게. 나이거로 한다. <웃음> 류가 해, 양류가 어, 냥류가, 냥류가 정했다. 양류가 어, 하세요. 내가 제일 바빠. 다다음 주부터 출근한 데잖아. 어디로? <웃음> 구글 막물어봤 뭐 <안> <웃음> 유튜브 하는 거 비밀하고 계속 물카 찍어야지. <웃음> <웃음> 어, 저거 너무 좋다. <웃음>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이거 블랙박스라고 할까? <웃음> 어. 근데 믿을걸? 바보라서? 아, 믿을걸? 어, 요즘 블랙박스도 저렇게 나와? 화질 진짜 좋다? 막 이럴걸? 아, 테슬라는 뭐가 다르다, 이럴걸? <웃음> 테슬라는 블랙박스도 저런 걸로 찍혀? 이러면서. 음, 못년다이게 이거 눌러. 어. 누르면 손잡이가 나와. 어, 그럼 손잡이 어, 당겨. 됐어. 어. 빨리 매주실래요? <웃음> 아, 아, 뭐, 아, 지금 출발해야 돼요, 저희. 아, 어렵다. 벨치 매는 것도 어려워. 그 오늘 혹시 유서 쓰고 나왔어요? 아이야 <웃음> 이거 봐라? 이거 블랙박스 요즘 우와, 이렇게 나온다? 뭐야 뭐야 뭐야 블랙박스래 블랙박스, 블랙박스 맞아? 케 어. 아니야? 아, 야 블랙박스야? 진짜? 어 테슬라에서는 어. 블랙박스도 이렇게 나온대 이거 옵션이었는데 이제 왔거든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받고 있다가 뭐오 뭐로? 와야거 약간 우리 위에 너무 곱게 <웃음> 자라가지고 우리 같이 낚시하는 줄도 모르고 아나 진짜 아니라고? 아 이거 카메라 네, 네, 네. 응. 음. 선배님, 어떻게 <웃음> 사고 나면, 사고 나면 같이 부서워주니까. 어, <웃음> 생각보다 되게. 아, 눈물이 나. 잡기야, <웃음> 너가 무서워하는 자유주행이다. 아, 진짜. <웃음> 어, 진짜. 잠깐만, 이거 이거 야, 잠깐, 야, 유서 썼냐고! 빨리 유서 쓰라고, 지금! 아, 터벅터, 진짜. 아, 저왜 찍는 건데, 그럼? <웃음> 왜, 왜 찍는 거니? <웃음> 아, 역시 한 명을 몰아야지, 그럼. 진짜. 채, <웃음> 어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너무 좋아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야채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잡채, 어채 잡채, 잡채, 잡 아이고, 먹지 말라고 오, 하게. 아, 아. 말씀는 추천하려고 했는데. 아. 오바다. 아, 오바다. 오바다. 아. 오, 사진을 찍는 줄 알았는데 동영상이네요? 오 응. 마음에 들어요. 응. 어때요? 오늘 저...